여기는 경기도 화성시 쪽에 사강시장. 저 뒤쪽으로는 약간 재래시장 느낌이고, 여기는 사강시장, 이쪽으로는 어, 횟집도 있고, 저쪽에 또 수산물을 파는 곳이 있습니다. 시장에서 가져왔습니다 <목소리> 새우, 할새우, <목소리> <폐로> <목소리> 아. 새우, 새우, 새우, 새우, 새우, 새요 새우, 새우, 하고새를 새우, 새우, 새 새우, 회우 새우, 아우, 그, 게장. 자, 사랑하는 사장님들, 한번 음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 먼저 이 꽃게는요, 요만한 사이즈, 요 꽃게가, 어, 한7 마리 정도, 2kg, 한7 마리 정도. 지금 다 쪘는데, 아, 어, 우리 저, 각시목시랑 해가지고 좀 따로, 뭐 빼놓고, 이렇게, 어, 저 먹을 만큼만, 가져왔습니다. 그리고 이제 흰다리 새우. 요새 이활 흰다리 새우도 이좀 수산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찌고, 그리고 회도 한번 좀 떠봤습니다. 음. 그리고 이 게장은, 아 어, 며칠 전에 저 처갓집에서 좀 만들어놨던 건데, 좀 가을 꽃게를 좀 소개시켜드릴 겸 해가지고 준비한 영상이다 보니까, 게장도 한번 안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예. 자, 여러분들 올해 서해가, 그 꽃게가 굉장히 또 풍년이랍니다. 어. 좀 늦은 장마로 인해서 플랑크톤이 좀 많아져가지고 꽃게들이 좀 서식하기에 굉장히 더 좋은 환경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꽃게가 참 풍년이고 작년보다 좀더어획량도 많고 그리고 가격도 또 작년대비 좀 싸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혹시 꽃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올해는 꼭 가을 이 숯꽃게 맛있게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저는 먹는 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우 해. <웃음> 야, 이거 생, 새운데도 와, 탱글한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. 아. 야, h yeah, n 다 까서 야 이게 또요 내장 이거 진짜 엄청난 밥도둑이지만 술안주로도 굉장히 좋죠 또짭짤하 많이 어? 수고하 아우, 꽃이다. <웃음> 아우. 이 가을 꽃게는 숙꽃게가 좀 맛있는 절이에요. 봄에는 암꽃게. 근데 확실히 게장은 암꽃게가 저는 좀더 괜찮은 것 같아요. 수꽃게도 훌륭하지만 이 간장게장은 이 등껍질 쪽 예. 그게 봄에 그 암꽃게 그 난소 예. 그게 좀꽉 차가지고 그것도 게장 담가보면 또 기가 막히거든요 어우 살이 살이 벌써 꽤 찼어요 이야 우야살 어우 아우. 아우. 아우. 아우. 아우. 아우, 꼭 드세요. 곱게도 배를 한번 따봅시다. 어우 어 살이 제법 찼습니다. 음 지금 살짝 아직 조금 이르긴 한데 음 이거 살이 제법 찼어요. 아. 국국게는 역시 찝니다 아 흰다리세요아 아, 일본 찐거 여름이 끝나가는 진짜 바다에 이 서해 바다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아. 흰다리새우 꺾이 좀 있으면 이제 주꾸미도 나올테고 야, 아 에, 쏴자 Đó, 어후. 매번 느끼는 거 아. 아. 이 아. 를 먹을 때마다 몸통 아. 게게 이 바른 대게, 이런 개가 나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, 아. <웃음> 오우야. 뭐 수율이 나쁘지 않은 편이고, 좀더 있으면 수율이 더 좋아질 겁니다. 이 정도 사이즈가, 키로에, 25,000원. 작년에 제가 이 정도 사이즈, 그, 서마강에서, 요건, 키로에, 서마강에서 한 3만 원에서 4만 원 내지. 아니, 35,000원? 그 정도로 해가지고 제가 사다 먹었었거든요. 근데 올해는 좀, 예, 좀 저렴한 편이에요. 보니까, 키로2 25,000원이면. 요런 약간 좀 상품, 요런 거만 이5 0 0 0원 이제 2만원 미만짜리 개들도 지금 많이 나와요. 오랜 <웃음> 이 꽃게 좀꼭 다들 드셔보셨으면 좋겠네요. 응. 음. 게장. 사사. 쪄낸거 껍질은 조금 이제 부드러워져가지고 이거 씹어서 이렇게 딱 먹기에 그렇게 좀 나쁘지 않은데 이거는 이제 거의 생계로 해가지고 담근거잖아요 개장은 그래서 요거는 껍질까지 씹어 먹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예. 대신 이렇게 또 꼭꼭 씹으면 쪽쪽 빨면은 아 간장 간이 잘 되니 꽃게살이 탁 들어오는게 아이고 네, 내장 묻은거 먹으려다가 소주 좀 흘렸네 사과 어. 哎。Hey. 아, 등뒤에서 지금 시원한 바람 싹 부니까 기가 막히네. 아우. 저자병 추가 응. 이번엔 한번 좀 부드러운 살만 우야. 아유, 아까운 살. <웃음> 어. 자, 껍질이랑 같이 이제 거친 그 부분이랑 같이 씹는 건 충분히 충족이 됐고. 부드러운 살만 해가지고 한번 예, 근데 하나만 먹기에는 조금 예, 입에 만족도가 떨어지니까요 예. 자, 순살을 즐기시는 분들을 위한 대리만족 예. 아유 수고다 哦哼。 와 이거 내장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있네 아우 아유, 자 서가 아유 또... 스파아서... 아우... 좀 짭짤한 걸 먹었을 땐... 어... 수분 섭취 겸... 아우~ 시원하다! 자 오늘도 한번 맛있게 잘 먹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 올해 풍년이니 꽃게 여러분들도 꼭한번좀 어, 드셔보시길 제가 어, 추천하고 싶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. 이 꽃게가 풍년인 만큼 많이 나오고 가격도 조금 이제 저렴해졌으니까 이걸 어, 잡으시는 우리 예. 또 어민 여러분들도 꽃게 때문에 좀 많이 웃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드시는 소비자분들도 조금 어 저렴해진 가격으로 어 웃으면서 드실 수 있기를 한번 희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예.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